이 녀석! 엄마가 강가 가지 말라 했다고, 어? 야란 쳤다니! 기운이었구나! 응? 네, 엄마. 제가 조금 더 조심할게요. 근데, 엄마, 저도 이제 열, 열 살이고, 강가 가는 건 하나도 아니어, 맞아? 안, 안 돼! 어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도대체 왜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! <웃음> 어, 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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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처럼 강가에 갔다가 강에 빠지고 그 아이는 물 깊은 곳덩쿠이 몸에 감겨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덩쿠이가된 거지 덩쿠이가 신고 있는 장화는 너처럼 장화를 신고 있던 아이였어 더 무서운 건덩쿠이가된 아이는 말이지 사람을 강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다 뭐? 와, 왜요? 그 이유는 외롭고 외롭고 외로워서니다 헐. 그러면 엄마도 덩쿠이 아니에요? 엄마도 맨날 외로워하잖아요 도대체 왜?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댕바스타님막 소개시켜주라고 하면서 어, 엄마도 이제 새아빠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그러셨으면서 어? 이 녀석이? 어? 엄마도 외롭긴 하지만 덩쿠이는 없잖아 어쨌든 절대 강가강처럼 가지마 그러다가 덩쿠이한테 물속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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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탱 박사님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닐까? 응. 음. 어? 어? 저기, 탱 박사님이다! 어? 어머, 탱 박사님! 탱 어? 박사님! 야, 야, 여, 매니 어머니?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어어 제가 커피를 한잔먹고 싶은데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포켓몬의 파업도 줘야 되고 아 그리고 제가 10분 뒤에 고통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 어 커피는 같이 못할것 같네요. 아이 그러지 말고요. 어? 어머 어? 어머. 야매야 왕이 하지 마세요. 이러거나 봐. 아. 우리 도주가요안 아! 아! 돼! 오! 음, 엄마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. 그나저나, 정말, 물 속으로 덩쿠리가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는 걸까? 아이, 아니야, 아니야. 엄마가 그냥 날 겁주려고 한 말씀이겠지. 내일도 엄마 몰래 강가에 나가서 물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. 음흠. 어? 아, 내 낚싯대, 아이, 이건 어쩌면 좋아. 아, 그 빨리 물속에서 나가야 돼! 어? 어... 뭐야. 무언가가 나를 계속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! 왜 털이? 외로워. 너도 데려갈 거야! 대로는 안 되겠어. 나와라, 겨르도스. 어, 아, 어, 으. 그, 그, 으. 으. 어, 으. 으. 어, 어, 으. 어, 어, 으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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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해나, 응? 차베라 여기에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음나 우연히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야 예전에 강가에서 놀던 어린애가 강에 빠졌는데 이금까지 행방불명이래 그래서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치기로 했다고 했나봐 포켓몬 잡기 좋은 곳이었는데 정말 음 그러면은 엄마 말대로 정말... 태초마을 남쪽 풀숲 수로에는 덩쿠리가 살고 있습니다.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후 나는 지금도 덩쿠리를 보면 방에 빠진 아이가 변한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. 진짜 덩쿠리 안에는 죽은 아이가 있는 걸까요? 덩쿠리! 뿅!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